요즘 좀 편하지만, <웃음> 아편해 내가 볼 때는 편한 것 같은데, 아, 나만 바라보고 있잖아. 네. 이제 네가 한번 촬영 한번 해봐. 촬영이요 어, 아, 이거 좀 내봐. 별도로 네가 촬영을 해서, 내가 나오면 많이 무거워지잖아. 그러니까 좀 가볍게라도 가끔씩은 가야 되지 않겠니? 음. 할수 있겠어? 그래도 아, 순순히 나오네. <목소리> 노는동 장사꾼 채널의 안티피디입니다 쫓겨난 저는 뭔가좀 찍어야 될것 같고 생각나는 건 슬슬 따뜻해지는 날씨 때문에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파동을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티피디가 향한 곳은 오복 함흥냉면집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20대라면 무릎 꿇어서라도 배우고 싶다는 그 냉면집 과연 지금도 배우고 싶을 정도의 맛일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남영동 먹자 골목 초입으로 이전한 오복 한명냉면집은 오히려 숙대입구역과 가까워져서 접근성은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여기있네요 제가 찾아갔을 때는 웨이팅은 없었습니다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한두 테이블 정도만 비어있고 계속 회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냉면이 회전율이 좋다는 이야기죠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웨이팅이 있더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은 세분 정도가 계시고 홀은 두분 정도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메뉴판을 보시면 뭐가 달라졌는지 느껴지시나요? 없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면이었습니다 골목식당 솔루션으로 나온 온면인데 왜 판매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애초에 손님들의 요청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겨울에 냉면을 먹으러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해당인의 온면을 받아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 2월부터 냉면만 판매하기 시작했답니다 추가된 부분은 사리가 생겼네요 최근 SNS를 보면 양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불만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사리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냉면을 시켜서 사리만 추가할 경우 그 맛이 양념장으로 보완될 수 있을지도 참의문입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볼까요? 저는 냉면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육수입니다 냉면집의 냉면 맛은 생각 안 나도 가끔 육수가 생각날 때가 있었거든요 냉면을 먹기 전에 먹는 육수는 식욕을 돋아주고 냉면을 먹은 후 먹는 육수는 깔끔하게 마무리 해줍니다 여기 육수 맛도 앞으로 생각날 정도로 깊고 진한 맛입니다 처음 맛은 깔끔하지만 뒤로 가면서 점점 곰탕 같은 진한 향이 느껴집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냉면집의 경우 msg의 맛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여기는 전통 육수의 맛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캬, 바로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한후 5분도 안 돼서 음식이 나옵니다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회냉면이니까 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회는 간재미를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간재미가 워낙 딱딱한 식감이 있어 숙성을 덜 시킬 경우 회가 딱딱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게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15일 정도 숙성된 것 같습니다. 역시 냉면에 식초가 빠질 순 없죠. 저는 매운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념장을 한 스푼 더 넣었습니다. 겨자도 조금 넣어주고요. 회의 크기는 사장님이 계셨던 오장동 한문냉면과 비교할 만큼 아주 크고 일곱 개에서 여덟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그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면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윤기나는 면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런 느낌은 없고 일반 비빔냉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자가지면을 사용해서 그런지 식감이 좋고 양념이 잘 배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무침과 함께 먹을 때와 따로 먹을 때는 약간의 맛의 차이는 있었는데요, 회무침과 먹을 경우 더 매콤하고 새콤한 맛을 느낄 수 있었지만 면만 먹을 경우 조금은 심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무리로 마시는 육수 한 잔이 마치 속을 눌러주는 차한잔 마시는 것 같네요 제가 이래서 육수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은 오복 한옥냉면집을 방문했는데요 20년 당력의 사장님의 실력만큼 현재도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으니까 당분간 찾는 사람들도 더 많이 늘것 같습니다 당연히 냉면집이다 보니 날씨가 더워지면 찾는 손님도 더 늘어나겠죠? 이전 가게 위치보다 접근성도 좋아졌고 아직까지도 맛도 훌륭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을 좀더 올리시고 양을 조금 더 주신다면 든든한 한 끼로 재겨일것 같은 오복 함흥냉면집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논장님이 밖으로 쫓아내면 골목식당 맛집 리뷰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